자 댐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기 광어 사냥을 떠날 건데요. 댐버, 카메라, 카메라봐, 인사해. 안 해. 나 낚시 안 가. 왜? 몰라. 아, 아이씨. 아 카메라 좀 꺼! 왜, 뭐, 왜, 왜, 뭐무이 있어? 어? 나 아, 헤어졌어. 어? 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. 카메라 좀 꺼어 좀아 진짜 꺼면 되잖아 뭐해 껐어? 없어 응, 음. 나 안가야 된다 아, 뭐, 나 상자 먹어야 돼뭐한 5만원씩 샀는데? 나 안간다고 하자 하자 안가 가, 안가 덴버가 안, 안, 안, 안, 안. 많이 상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덴버 어, 사정이고 꼭 가야되겠어요 그래서 덴벌 한번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, 나 안간다 했어 가자 가서 바람이나 세자 가자 안간다고 네. 가자, 안 간다고. 아. 가자. 아. 네, 저희는 지금 출발을 했고요 헤어진 덴버를 위로해줄 수 있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덴버, 나중에 아, 안 찍는 거 해도 되나? 브래드가 가자고 오늘 약속이 돼 있어서 바다 낚시 가긴 하는데 아난 그냥 진짜 그냥 앉아만 있을거야 같이 안해 지랄하다 누가 앉아있나 보자 내가 보고싶은건 바다가 아니고 여자친구랑 야 그렇게 헤어지고 싶어했으면서 뭘 무슨 내가 언제 다 알아 이봐 어? 홍대에서 놀고싶다고 무슨소아 어? 모르는 뭐 여자랑 놀고싶다고 아, 아니라고 됐어,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지마 하지마 아래 안 찍어 왜 찍는 거야 이거 안 찍어 찍어, 찍어. 앉 지랄하지 내 맘대로 안찍는몇번 얘기했잖아 왜 자꾸 찍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게 아, 내려주고면 여기서 내려 이 새끼야 네 여기는 산길포항입니다 지금 오는 동안 덴버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리라 그래서 정말 내릴까봐 덴버 괜찮지? 아 찍지 말라니까 진짜 아 그만해 좀 어? 그만 하고 그냥 차 있을 거야 아이씨 한번 그 하고 갈 거야 그냥 재미 없다고 그래. 아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왔잖아 지금 네가 못 잡은 거지. 형이 옆에 아저씨는 잡았어 세 말이나. 나는 못 잡았잖아. 재미 없다고 지금. 나갈 거야. 싫어라고는 평생. 아 빨리 차 차시 돈 걸어. 네가 가, 너 혼자 가. 난 자꾸 갈 거야. 아, 날 싫어 여기. 나 그냥 갈 거야. 아, 갈 거야. 아, 진짜. 너무 많이. 정말또 하고 딴말또야 내가 그때나있어하하하고하셨어 수염이 아 오무신이 하아 경호아 경아 이만했나 지다터진진거지진심이었어 누가 봐도 그래 아 솔직하다 한 <목소리> <목소리>